谢谢谢了 보조 터미널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운이가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워도 안되고 지금 배고프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도 안되요 그래서 여기 뭐야 천진포자 한번 가보려고 주문이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뒤에서 아주머니들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반죽 딱 꺼내서 밀대로 막 말고 계신 거야. 아, 진짜? 어어. 앞까지가안 맞아. 어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맛있지? 아빠도 만두 먹어봐. 아빠도 만두 먹어볼게. 어, 따봉 나왔어, 따봉. 따봉 나왔어. 따봉 나왔어? 따봉 나왔어? 어. 볶은 채소 냄새 하, 살짝 불향도 하고 음 음. 어 진짜 맛있다. 그 채소 아삭아삭하게 씹는 맛이랑 고기 씹는 맛이랑 적당한 불향이랑 적당한 짭조름함. 만두국? 먹는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만두국이랑 엄청 크게 다르진 않아. 근데 진짜 만두가 엄청 야들야들해서 부드럽게 푸르르르 넘어. 그러니까 이 만두 피가 살짝 되게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좀 일부러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 넣으면 만두랑 한올한올거리는 그 만두 피가 막 그때도 서또괜찮은해같이아괜찮막 갑자기 사람 고백전을 하잖아 이런. 요 식당에서 흔히 먹는 메뉴들이 아니라서 더 여행 느낌 제대로 난것 같아요. 아간 중국 여행 가는 낌아 어, 중국 여행 가는 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죠? 호텔로 갑니다. 호텔로 갑니다. 드래곤시티 노보텔 호텔 엠베서더 어, 호텔로 가서 물놀이를 할 거예요. 어, 자 어, 출발해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연이 잡아 볼 거야. 짜다. 어. 아, .아. 아. 오늘 기차 탄거 재밌었어? 다음에 또 탈까? 아. 어. 우리 이제 다른 기차로 바꿔 탈 거야. 왜? 한번더탈 거야. 어? 갈아타는 거야. 재밌겠다. 이야, 아, 신난다땅 위로 다니는데. 아, 와, 재밌겠다. 갔었어요? 좋았어요? 우리 갔다. 갇혔어? 응. 어떻게 여기 갇혔어 아니, 엄마 우리 갇혔어 갇혔어? 우리 가 오면 우리가 보여줄 거야 가자